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김치 그거 뼈다에 김치찜 하려고 이거 뼈다귀 사왔어요 그래갖고 이거 한 2시간 담가놨다가 이거 지금 핏물 다빼기 희친 거거든요 그래서 한불 이제 또 앱을 한불 삶아야 되니까 소주 좀 붓고 소주 한컵 된장 물개수에 넣어주고 이게 예, 앱을 이렇게 끓였어요 잡내 나가라고 이제 불 끄고 희쳐줘야지 아이고 아이고 그흐흐 <웃음> 솥을 다시 깨끗이 닦아야 돼, 여기다가. 해야 되니 아, 깨끗이 씻어서 너무 난 게. 이렇게 씻어서 넣고, 이게 지금, 지금 솥이 좀 적어, 이제. 왜 적어? 응, 솥은 큰게 없네. 아, 다 하려면 적겠네? 응. 깨끗해야 되니까? 응, 좀 진하게 해야지, 너. 진하게 해갖고. 이거를요, 이제, 이거 안 볶은 거 이거는. 약간 살짝 볶아가지고, 물부터끓일 거예요. 이게 비린내만 안날 정도로 볶으면 돼요. 다시마지를 넣어주고 어느 정도 이거 우려놨어요 내가 다시마는 조금 미리 꺼내놨어요 멸치 두마리 멸치 세마리 멸치 세마리 들어갔네 음. 물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부숴주고 이것도 한, 한 15분에서 20분 끓일 거예요 이게요 이게 <웃음> 압력밥솥이 특이하다고 어디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닌가 봐요. 옛날에 내가 한 20년 됐어, 이거 산지, 산지가, 산지가. 산게 아니라, 그, 내가 장기 자랑해갖고 노려보려고 탔어요. 이거 메이커가. 뭐, 아줌마라며? 아줌마요 아줌마? 아줌마. 뛰어난 메이커. 인 뭐야, 이거? 아줌마 그래. 그림 있다잉. 어, 아줌마. 아줌마. 어디 건지 몰라. 엄청 오래됐어. 한 20분 조금 못 끓였는데 그만 끓여야 되겠어. 다푹 가졌나 모르겠다. 음, 맛있어, 배네. 응? 어? 푹가진 같으지? 어, 잘 익었네 아잘 익었다 음. 이게 한10한 한 17분 끓였어요 소고기보다는 덜 질기니까 좀덜 음. 끓였어 음잘 익었네 와굿굿 굿. 김치요 우리 묵은지가다 떨어지고 이거 오래 담은 거예요 와. 근데 익었어 벌써 머리만 뚝 자르고 맛있게 생겼지 음. 와 겁나게 맛나게 생겨버렸어라잉 이렇게 하면 고기보다 김치가 더 맛있어 그냥 끓이다가 그걸 다 마늘도 넣고 파도 넣고 고추도 넣고 그럴 거예요 매콤하게 마늘도좀 넣어줘야 돼고추가좀 넣어주자 <웃음> 이거 지금 딱 맛있는데 예, 내가 더 맛있으라고 연두를 한두 숟가락만 넣어줄거예요 이거 넣으면 또 맛이 확 달라져요 5분만 더 끓이고 먹자고 자자자잔다 이제 다 이정도면 요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육수가요 육수 이렇게 남았는데요 먹다가 국물이 모자란 것 같으면 또 부서고 끓여서 먹으면 돼요 국수는, 우리도 그럴 거예요. 여기 등뼈, 등뼈, 어, 김치찜을 했습니다. <웃음> 이제, 이거 김치, 고기보다 김치가 더 맛있어요. 예, 오늘, 오늘도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<웃음>